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이야기로서 지금이 건물주로 재테크와 인생격전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과 특히 아파트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심지어는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라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고 난리이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난을 해결할 대응책을 모색하느라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평생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는 건축 전문가로서 특히 이러한 때 도저히 계속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전세금으로 차라리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이 늘어나 이러한 분들과 상담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요즘 전세난을 겪거나 디벨로퍼 또는 건물주가 되려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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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값 상승과 내 집도 아닌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말라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음에도 지금도 매년마다 건설회사와 주택 관련 회사들이 수많은 집을 전국 방방곡곡에 계속 지어대고 있는데도 살집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도 없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아파트만을 고집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장이나 자녀교육, 교통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은 10억원 내외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데다 또 잠깐 사이에 1,2억씩 전세값이 오른다고 난리인데도 그런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니 왜 그렇게만 생각들을 할까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전세금으로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상황 탓인지 요즘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의 젊은 직장인들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지으려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는데 이분들은 대체로 아파트 전세를 사는 사람들로서 전세 만기 때마다 전세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불안하고 또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지니 차라리 그럴 돈으로 이번 기회에 전세를 탈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고통을 겪을 수도 없고 이러다가는 평생 전세사례를 면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런 전세금으로 내 집을 지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을 지어보려는 분들 가운데는 단순히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내 집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디벨로퍼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내 집도 마련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인맥 등을 활용해서 소규모 건축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이러한 분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투자 노후대책, 인생 역전의 기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소위 집장사라 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집이 팔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로 진출한 경우인데 건축이란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건축사와 공사를 하는 시공 전문가 등을 잘 활용하면 되는 일이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즉 투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디벨로퍼로 나서거나 더 발전시켜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등 인생을 역전시킨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을 지어 살고 있던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에 살면서 매월 임대 소득을 올려 노후 대책을 마련한 사람들도 늘어나는가 하면 특히 요즘 대규모로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회사로 잘 알려진 분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직장사를 하다가 이렇게 큰 건설회사로 성장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와 같은 경우가 생각처럼 쉽거나 흔하지는 않겠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인생 역전의 기회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큰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재테크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각자의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디벨로퍼, 즉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상가빌딩 등 건물주가 되는 것은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며 또잘 되는 경우는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훨씬 큰 돈과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서 이 디벨로퍼 사업은 건물을 짓기 위한 땅과 공사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이러한 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땅값이 내리거나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투자된 공사비도 재료비나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은 매년 가치가 상승하고 이러한 건물주는 주식 등 다른 어느 재테크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또한 다가구나 상가주택 등은 분양사업이 아니라 만약 매매가 안되는 경우에 자신도 그 건물에 살고 즉 자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전세값으로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사업인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꼬마빌딩의 건물주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튀어오르는 웬만한 곳의 아파트값이나 특히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충분한데 이는 실제 이에서 언급한 대로 최근 전세난을 겪고 있는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졌고 또 이는 비단 전세 세입자들 뿐만 아니라 보유한 아파트값과 아파트,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자 이러한 자금을 활용해서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아파트 구입은 대출 규제가 있지만 이러한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는 금융의 활용이 다양해진 점도 중요한 요소로서 건축하는 동안 거주 문제 등으로 자금의 흐름이나 자금 계획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의 자금 사정이나 신용도에 따라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금융권에 따라서는 땅값 뿐만 아니라 건축비까지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또 공사비 등 비싼 이율의 대출금을 건물이 충공되면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타는 브릿지론도 가능하여 그야말로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 정도로도 충분히 전세를 탈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매월 임대소득까지 올리는 어엿한 건물주가 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던 겨우 방 3개짜리 남의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락과 옥상 정원까지 있는 넓고 다양한 공간이 있는 내 집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지금이 건물주로 재테크와 인생 역전에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전세대란 현상과 두 번째로는 전세금으로 건물주가 드리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투잡, 노후대책, 인생 역전의 기회도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전세값으로도 가능하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고 심지어는 아파트 전세가가 치솟는 데다 그런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말랐다는 지금이 디벨로퍼가 되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으며 큰 돈까지도 벌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땅값이나 건축비가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값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막연히 건축은 어렵고 복잡하며 심지어는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언젠가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해온 건축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좋은 전문가를 만나고 방법을 찾는다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염려와 불안감보다는 이렇게 오른 전셋값과 만기 때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오르는 전셋값 더욱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남의 전세사례를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과감히 이런 기회를 살려보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점들이나 구체적인 건축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건물주가 되거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분들의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또 인생 경험자로서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러한 영상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